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밤빠밤밤빠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그렇습니다. 와! <웃음> 아니. 쉽게 설명드려요, 여러분들. 어, 방어와 보실이라고 보시면. 누구지? 잠깐만요. 와! 뭐야?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갑자기 뭐야? <웃음> 무려니! 음, <웃음> 뭐야 갑자기? 집 나왔어. 집 나왔어. 재워줘. <웃음> 사장님, 사무님들 사사사. <웃음> 와 여기 네, 잡사님이 뵙고...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뵙고 싶어가지고. 어, 되게 아 되게 잘생기셨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방남도 남았죠. 네. 아 어. 원래 친한 동생인데. 네. 자. 전... 여기 그 여기 그 야, 뭐, 잠깐만 민원이시데? 잠깐만 잠깐만 이건 뭐냐 <웃음> 잠깐만 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아, 이건 이거 뭐야 잠깐 만 이거 뭐지 이거 잠깐 다가 예, 잠깐만 오다가. 참 PD 형 형님 잡사 형님 강팬 남도입니다 참참참 싸서 싸서 뭐야 어 잡사 방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한번 잠깐만 잡아주세요 네. nope. Nope.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따 가져야 되는 잠깐만요 <웃음> 마지막 한번으로 한번 nope. 수 있어요. 오! 하나도 고 하나도 안타져 하나도 안 따졌어, 지금. <웃음> 이거 거서나하나거는또말이어도 <목소리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또 갑자기 와주셔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하다가 <웃음> 아 이런, 지금, 이거 지금 찐해 안주 퀄리티가 너무... 지금 괜찮은 게. 자 아,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광고 하려고 한게 아니라 네. 사실 제가 실제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말 항상 리뷰나 이런 거있어서 정식하신 우리 형님 팩폭을 안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아, 뭐 주이지. 제가 어, 자주 먹거나 이런 데라도 맛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렇죠. 팩폭 날려주셔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는 맛이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드셔보시면 <웃음> <또> 다를 <다른> 걸요. <웃음> 아직 안 드셨죠? 아, 안 먹은 거알 먹은 줄 알았지? <웃음> <웃음> 저, 여러분들 이런 거안 옵니다. 이런 거는 괜히 어, 서비스로 줬는데 어, 형님 오신다 고해가지고 음. 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안 와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이 새끼가 이게 고... <웃음> 고노화다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 새끼가 아, 여기... 해삼 대장 아닙니까? 해삼 내장. 나한테 한 번도 안 주더니 형님 오신다 고해가지고 이거, 이거... 네. 뭐를 <웃음> 제일 먼저 먹어 보면 좋을까요? 꿀린들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드시고 아, 싶으신데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 드는데. 저는 그, 그렇게 먹으려면은 밖에서 <웃음> 먹어야 되는데 되는데. <웃음> 안 보인대서 참참 참. 써써써 써.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응, 네. 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맛은 정신이 지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음. 이 분위기 때문에 맛있게 평가하면 안 돼. 일단. 먹자마자 느낀 점 딱새우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딱새우가 오래되면 여기서 약간 이상한 향이 나요. 바다 해안가에 이상한 냄새 나는데 그 점은 전혀 안 나고 달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식감은 생물은 아니고요. 금냉 같은데 금냉 중에 선동 제품입니다. 바다에서 잡자마자 얼린 이게 육동 같은 경우는 오는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리면 물 생긴 거랑 같이 얼어서 식감이 좀 녹는단 말이죠? 요거는 확실히 생물보다는 탄력은 적지만 급냉이에요 달아요 음 스트레스 받기 전에 얼었어 맞아요. 맞습니다 거 정확하게 형님이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사실 요기에서 딱새우를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음그 중에 좀 잘하는데 여기서 10개 중에 하나 정도 먹었을 때그 형님 말한 비린내 그 약간 향 있잖아 네, 향이 나온 게 있어요. 이 딱새우 네. 특유의 향이 있다니까. 맞아요. 처음에 단맛이 먼저 느껴지고 모든 음식은 처음에 단맛이 먼저 느껴지는데 약간 설탕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단맛이 바로 와요. 아, 이 선동 제품이다. 신선하다. A 급 썼다. 아, 여기까지. 참참 참. 참, 참. 써서서. 음. 요거 지금 연어 있잖아요. 연어 자체는 이 친구가 굉장히 숙성이나 잘 시켜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연어 자체를 하시면수시나자감이있으시다먹이보겠습니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거 이거? 이 연어 <웃음> 좋습니다 음. 진짜로. 아, 진짜 이 새끼 내가 시킬 때 한번도 서비스 안 주던데? 대광원에대광원형원다니까 아, <웃음> 광어를 갖다가 이거 그 화로도 아닌 숙성.. 화를 숙성우네. 숙성한 거. 야 숙성 광어. 아 지느러미 또 맛있죠 또? 그리고 또? 빅사임도? 일식집이에요? 아, 배달 전문이에요? 아니면 일식 배달 전문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이 아닌데? 홀이 원조예요. 네, 홀이 있죠? 네. 홀이 원래 원조인데. 배달만 해서는 이 맛이 안 나오거든. 여기 손님 되게 많고 잘생겼잘된집 잘, 잘, 잘 같은데. 아! 그 잠깐만요 두분 올렸으니까 뭐예요 이거? 설마? 자 이게 갓김치인데 제가 어, 얼마 전에 형님한테 가가지고 가, 가, 갓김치 선생님한테 물 많이 줘가지고 갓시 맛이 없어진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음. 아 찐! 얼마 남지 않은 찐! 잠깐 먹어보면은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 약간 좀 즐기면서 디입한 이거 게 이거는 사실 구할 수가 없어요 아, 뭐 저, 더, 더 먹어도 되나요? <웃음> 그 갓을 갖다가 지금 김치를 담그신 분이 그 저기 이건 사,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가은 여수야 나 아, 아니, 옛날에 10여 년 전에 네. 먹었던 그 맛이야 이가수로 해가지고 하는 김치 지금 없어요 거의 지금 온라인에 파는 갓김치랑 다어 그니까 러 지금 온라인에 파는 데가 이 맛이 나는 게 없어요 이건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수야 아, 마치 와사비를 탄거 같아 이게 진짜 리액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삼키기가 아깝다 이 가시 G.O.D 진짜 아, 신, 신이 김치구나 사사사 참참참 사사사 <웃음> <웃음> 갓김치는 이래요. 진짜 약간 진짜 좀 약간 질경질경하는 느낌 나면서 씹으면은 그 와사비의 향 풍기듯이 확 와, 터지면서 진짜. 이 전라도만의 와. 센 양념이 푹 들어가 가지고 하나 먹었을 때밥두두 두 숟갈 먹어주는 약간 요런걸 음. 그러니까. 먹는 게 전라도 음식 아닙니까? 깊은 느낌 난다라는 음. 김치 이건 이거 요새 가서 또이 느낌 진짜 맛있어요. 거. 아 맛있네. 택배로 제가 갓김치를 시키 시켜보, 시켜 보면은 물러요. 이건 전혀 물르지가 않잖아, 아, 진짜. 아, 씨, 맛있다. 물르지가 아, 않고 이게 입에 야, 식감이 느껴지잖너꽤 음! 오래된 거죠? 이거 지금 한한달 정도 이상 사킨 한달 그러니까, 정도 이상 오래 됐는데도 네. 식감 그대로. 이게 딴딴해서 그래요. 노지 자란 거. 네. 노지에서 자란 느낌. 음. 아, 맞아. 잘 아시는 거 이거는. 음. 이게 있잖아요, 아, 네. 여러분. 이 위에 잎몸 있잖아요. 여기 위에 양념이 다 가라앉아 가지고.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이 그정도로싹돌면서 아, 진짜 음. 맛있어요 진짜 진짜 그리고 맛있다. 장사하세요 이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는 게 항상 이걸 제가 맛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음. 저도 지금 이만큼 밖에 못 구한 그런 김치예요 맛있어.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즐겨 먹던 이 갓김치가 요새는 요새 살고 있는 저도 이만큼 정도 밖에 <웃음> 미안해 <웃음> 아니, 못 먹고 있어요 그렇잖아. 이건 솔직히 조금 요수가 뭐 갓김치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그쵸. 갓을 빨리 키우는 이거 말고 예전 맛을 좀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바램으로 아... 내가 지금 바로 이게 생각났거든? 오오오오!!! 사사사! 응... 음. 진짜로... 아, <웃음> 김치가 너무 맛있게 쓰러졌어... <웃음> 자, 우리 형은 내가 또 하나 줘야지 또이두 아, 점에다가... 바래네. 저분 마표현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 등교했던 아들이 깎 들어왔어요 입반으로 집이라는 입으로 들어왔어요. 음. 갓김치라는 엄마가 이렇게 다 고생했어 <웃음> 오늘도 딱이 응, 느낌이다. 야 역시 음악하시는 분이라 표현이 아니 근데 벅조다. 진짜 진짜 엄마 맛이 나는 걸 어떻게요? 진짜 맛있는데 김치가 좀 적긴 해요. 이끝 끝에 살짝 묻어가지고. 아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아, 안 짜네 그거. 네. 이거 와안 짜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웃음> 진짜 혼자 <웃음> 쳐먹었어 그냥 혼자 먹어 아,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솔직히 아니 이거 나 솔직히 이거 김치 온거 아까워서 안 먹고 있다가 잠깐만 나도 하나 먹읍시다 지금. 야, 잠깐만. 와, 진짜 <웃음> 맛있다 <웃음> 와,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최고예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씹는 시가, 직감, 어, 시, 어, 식감부터 해가지고 물컹스럽다는 와, 것도 아니고 진짜, 진짜 이게 이의 갓김치는 최고입니다 양념이 많은데 짜지가 않고 네. 그 자극은 다 있어. 벌써 밥 먹었어 미안한데. 진짜 저도 아껴 먹었던 거거든요 진짜. 근데 형님 오시니까 내가 풀었는데 이제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진짜로. 뭐 괜히 오바싸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 맛있다고 해서 뭐제 인생에 도움되는 건 없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주만 쳐먹고 이런 거 맛있는 거 형한테 보내주다 음. 이건 나도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가시 어쩌니까 그러니까 요즘 가수로한 거는 이거 냉장고에 한달못 가니까 그러잖아요. 물이 없잖아. 물 생겨. 아 맞아, 이건 정확 하네 음. 무조건 물 생겨. 물 생겨. 생겨. 물 없. 어 요즘 가로하면 물이 생겨. 근데 이게 물이 안 생겨. 한한달 넘었는데. 물이 없잖아. 진짜 아, 나... 내가 자신 있게 요소 맛으로 추천해준 게 이거는 진짜, 근데 진짜 맛볼 수 없어. 솔직히 얘기해. 너 이거 솔직히 얘기해. 나 이거 나 나는 응. 정확히 알거든. 응. 너 이거 맛있어서 내만 먼저 다 먹었지. 계속 이파리 밖에 없어. 이 새끼 이거 나 나가 있어. 당황하셨네. 당황하셨네. 내가, 가, 내가 이런 단속반이거든요. 이거 이파리 밖에 없어. 맛있으니까 대만 다 먹은 거야. 싹싹 하거든. 내가 진짜 맛있는데 없어. 아 잠깐만 형. 대 있어. 아 있어? 데이. 데이. 데이. 조금. 나만 있는 거 조금 있어. 나만 이거. 잠깐만 있어봐 형. 잠깐만. 대 찾으셨어요. 저는 못 속여요. 인다리 핫바지로 보냐? 아, 아니, 아니. 와 이분, 이, 먹어야, 이분, 이거 이거 이거 제발 여러분 이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계속 아, 여보, 여보. 이빨이만 주는 거요. <웃음> <웃음> 저는 말이죠. 솔직히 이거 들고도 세잔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웃음>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아, 이걸 줘야지. 내가 모르는데. 아형아니 우리 형 많이 먹어. <웃음> 진짜로. 참 진짜 딱 돼. 이걸 근데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진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원래 딱새우로 시작했는데 그니까 러 딱새우로 갓김치가 됐지? 갓김치 딱새우도 의, 맛있었는데 의식의 어. 흐름대로 하는군요 의식 자 참참참 네. 사사사 <웃음> 그래 음 이거지 음. 어, 이거, 이거 대대 아꼈다 먹어야지 진짜 음. 내 모든 걸다공르게얘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내가 왜 아껴먹는지 알거야 알죠 이거는... 아, 조는이요 샵. 아, 어...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가지가있어요가지는 아, 아니구나. 순대국콩나물국손지해장국 대한민국, 나이민안 이거, 나 먹고 남국대고 혹시나 생길 여자친구한테 줘야겠다. 이거 Egypt, Egypt, Egypt, 내년까지 못 먹어. y 이집술집 y p 네 Egypt, Egypt, Egypt, Egypt, e 이 아까처럼 살 수가 없고 제가 항상 제조 가는 그 조지스스라는 그 초밥집 있죠. 영상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 사모님 만든 게 아니라 사모님의 그자모님이요 여수 장인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 나가면 욕, 욕만 하지 않을까요? 사먹지도 사 못하는 걸 쳐먹고 어 <웃음> 지들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그그 집, 욕, 하지? <웃음> <걸> <웃음> 그니까그 그러니까 이거 사모님 속보다 그,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만 알고 있는 이맛 어떻게 해요? 야돼아 맞다 맛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영상 안 끊는 게 다행인 게 여기 하나 더 있다. 설마 설마. 설마 명란 같은 건 아니겠지? 내가 딱볼 명란이네. 아, 아 어이 죄송합니다. 어? 어 이거 이 친구 술좀 마셨구만. 음. 야 근데 이거 뭔데 가수오부시 명란 맛이 나냐? 잠 <웃음> 죠봐. 자, 자 이거 리뷰해야 예. 되겠다. 아, 몰랐어. 이거 난 근데 아는 거야. 오마카세 하는 데서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5만 있나요? 원 이상에서 음. 10만 원까지 갈때 거기서 요거 짜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거 이거 싼 데서 못 짜. <웃음> 비싸. 근데 이거는 음. 사실 여기다만 짜서 맛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음. 짜도 아. 맛있어. 사사사. 안주를 제가 사장 한번줄 테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네. 야, 뭐? 저도 가격은 몰라. 짜자르면서 <웃음> 진짜. 진짜. 밥생 각나요 와, 하루 밥생 각나요 저 명란 진짜 좋아하거든요? 명란 나 근데 오지. 미안한데 <웃음> 여, 너, 여, 너, 여, 너, 너, 너 지금 이제. 여기다 자라고 가져온 거잖아? 아니 야안자 거야 나.. 먹을 어, 나 어, 먹고 조금만 줄게요 그러면 조금만, 어, 조금만, 조금만 줄게요 알았서 조금만 줄게요 네너 저번에 스시.. 조지 스시 형님.. <웃음> <웃음> 스시 형님.. 조지 스님 있잖아 스님이요? 네. 스.. 스님 명란을 주 만든.. 이거 해가지고 먹었잖아 아 그거는 그그 멍게 멍게 멍게에다 먹었잖아 근데 명란은 이거 섞어도 못을요 <웃음> 자, 앉아 찢시죠 예. 있어요. 네. 어. 르한 번만 해 주세요. 오케이. 지금 아기죠. 네, 네, 어, 얘들어 이거 왜 자꾸만 넣어? 너무 걸. 아니, 여기도 뿌리셨잖아요. 근데 모짜라 네. 이거 먹고 네. 거짓말 탐지기는 꺼내줘요 내가 오늘 잡사 조질라고 <웃음> 거짓말 탐지기 가져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자, 거짓말 탐지기 나가지 말고 기다려봐요 내가 오늘 음. 잡사 털어드릴게요 오늘 잡사를 탈탈 털어줄게요 간만에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그럼 제가 아우가 좀 재롱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또뭐 또 하려고 설마! 재밌어. 아 잠깐만 또너또 설마, 또 설마 아 설마! 그거? 잠깐만 형님 아 그거 하기 전에 네 지금 이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유튜브가? 어. 오케이 이거를 정말 하고 싶어서 했다 아니 목지로 했다 아니 하고 싶습니다 네. 어 진짜요? 자한번더자 네. 더, 더. 잡사는 하고, 하고... 하고 싶었다 쫄아났어 <웃음> <웃음> <또 다녔어>. 잡사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에... 건강 생각한다 아니 이게 아니라 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 <웃음> <웃음> 이게. <목소리> 그 분리, 제가 오늘 잡사 털어드린다고 했죠? 저 이거 에이. 원래 분리되는 거죠? 어, 원래 분리되는 아, 아, 거죠? 네.. want to play. I want to play. I w 내가 t to play. I want to play. I want to play. I w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자, 자. 무슨 뭐 구멍뚫는 거 아닙니다. 소리. 시그세분 맞습니다. 갑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와! 이내파 검사보다 더 빨리 드셨어요. 제가 왜 친구라고 못 부르는지 아시죠, 여러분. <웃음> <웃음> 이거요. 옆에서 보면요. 전될걸 그랬어. 미친 아, 미쳤난 예. <웃음> <웃음> 형이 좋아. <웃음>